안녕하세요. 하니루. 반갑습니다. 키미안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히어로즈 워 카운터 어택이라는 게임입니다. 이 게임은 컴투스에서 개발하였고 지금 출시된지 조금 된 게임이기는 한데 되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소개시켜드리려고 이 게임을 찍게 되었습니다. 배경음악부터 되게 핫하잖아. 느낌. 자 이제 메인 로비이고요. 주인공 캐릭터예요. 에이미. 대표 용병을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고 자 일단 처음 보면은 뭔가 UI도 되게 깔끔하죠? 이건 내가 뭐할수 있는 것들 일단 메일 한번 볼게요. 메일 한번 뭐 되게 많이 왔어 이건 뭐야? 용병계약서 이거는 에너지, 에너지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같이 받을 수가 있고 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접속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성장 퀘스트가 있거든요? 튜토리얼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토리 깨고 장비장착 가이드에 따라서 보상을 딱 주는 시스템이 잘돼 있어. 자, 이제 이벤트도 일정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, 보기 편하게 나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, 이거는 시간마다 <웃음> 보급상자가 등장해가지고 보급을 주는 거예요. 처음에 뭐 10분, 뭐 30분, 1시간, 2시간,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. 그리고 이 게임은 또 이제 접속하면은 이제 미션 이런 게 있어요. 미션 7일 동안 해서 미션 깨면은 또 용병 카드를 주고 이게임이 조금 다른 게임이랑 다른 게 뭐냐면은 어 보면은 용병이 스킬 카드가 두 개가 있어요. 히어, 영웅 전용 스킬 다드가 있고 그다음에 분노 카다라게게 있어요. 요거 게임으로 다른 게임으로 다른 게임으은 다른 게임으로 다른 게임으로 다른 게임으로 다른 게임으 게임으로 게 비슷한 똑같은 카드가 있으면은 이제 높은 효과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. 여기 보면은 캐릭터 밑에 뭐 레인저 뭐,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직업별 나눠져 있고요. 타입이 그 다음 캐릭터마다 이제 한계돌파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게 빨간색이 있잖아. 이 빨간색이 있는 게 내가 뭘할수 있다는 거야. 뭐 이런 식으로 강화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강화가 되면은 그만큼 공격력이 늘고 또 승급도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음. 이렇게 해가지고 영웅 성장관련이 되게 할게 많죠 이렇게 보면 능력치가 상승할수도 있고 실패를 할수도 있어요 결국 이 게이지를 다 채우면 승급을 할수 있고 음, 방어력같은거 이제 등급에 따라서 재료도 다다르고요 전용장비도 따로 있는데 그냥 일반장비가 있고 전용장비가 있고 전용장비는 제가 아직 획득을 못해가지고 상점, 상점 뭐 패키지 전용 장비 팩 여기서 내 캐릭터가 있으면은 어, 이거 내 캐릭터 하나 있잖아. 500 해가지고 요거로 이렇게 오, 이거 뭐야? 오, 전설이네.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. 무료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. 뭐 길드포인트, 뭐 정제소포인트 이런식으로 상점적 종류가 많구요 여기 보면 되게 많잖아 여기 보면은 제작소라는게 있어요 그 제작소가 있죠 제작소에서는 이렇게 레벨이 있잖아요 이 레벨별로 이제 얻을 수 있는게 다 있어 성장실험실 같은 경우는 에 내가 이게 한시간 동안 제작해가지고 용병 레벨업 올리는거 그거를 또 얻을 수가 있어요 성장 퀘스트도 되게 뭐 어려운게 아니라서 금방금방 돼요 뭐 4성장비 뭐야 음 사성장비 뭐야 얘는 왜 빨간색 됐지? 아 아까 전용장비 전용장비를 얻었죠? 장착 이것도 다른 전용장비 강화석이 있어야지 강화가 가능하고요 강화도 되게 편해요 연속강화 눌러놓고 뭐 12강 15강 이렇게 해놓으면 알아서 될 때까지 지가 자동으로 되거든요 돈도 되게 금방 벌려요 지금 보면 100만원 있죠? 돈도 금방 벌려가지고 강화하는데 부담이 없어. 보면은 12강 하니까 공격력이랑 이런 거 엄청 차이 많이 난다. 아, 전투를 보여드리기 전에 용병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그 다른 게임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용병을 가차로 안 해요. 용병은 내가 퀘스트를 얻거나 현질을 해서 다이아를 얻은 걸로 확정, 확정 지급, 확정 지급이 가능해요. 보면은 다른 게임 했을 때 내가 아 이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고 겁나 지르는데 안나오면 짜증나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어? 얘 갖고 싶다 하면은 이제 갖는거야 대신 이렇게 계약불가 되어있는거는 뭐 이제 다른 퀘스트라던가 아니면 패키지로 파는 것도 있어 근데 뭐 가차로 해서 내가 나올 때까지 하는 것보단 차라리 그냥 돈주고 뽑는게 나아 용병단도 있고요. 용병단 같은 경우는 얘네들 레벨이 올라가면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. 내 갖고 있는 캐릭터 가지고 이거를 이제 여기서 탱커, 탱커 딜러, 뭐 레인저, 뭐 서포터 나눠서 강화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용병단 자체를 강화를 할 수가 있어요. 강화 최대 레벨 50까지 나와 있죠. 여기 내가 갖고 있는 포인트, 여기 성장에 필요한 포인트 이런 식으로 또할 수가 있고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뭐 길드 상점이 있고 여기서는 길드에 들어가면은 파견 내가 영웅을 보내가지고 자동 편성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은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레이드도 있고 레이드는 아직 준비 중이에요 근데 이건 뭐 금방 나오겠지 똑같이 뭐 업적 같은 것도 뭐다 이렇게 모두 바퀴 누르면은 깔끔하게 금방 받을 수 있다고 대신에 뽑기가 뭐가 있냐 카드 뽑기가 있어요 이런식으로 카드를 뽑아 카드를 뽑아가지고 그 아까 보면은 분노 카드랑 그 영웅 카드가 있다 했잖아 그거는 가차야 음. 이렇게 보면 SSR도 이렇게 잘떠저한문 질렀는데 바로 나왔잖아 카드 상세정보에 보면 이름이 되어있으면 영웅 카드 이게 없으면은 그 분노 카드 이렇게 나눠져있어요 그리고 카드 퀘스트도 따로 있어요 이런식으로 카드를 뽑았을때 뭐 보상받고 알카드를 분해하여 뭐 토큰을 획득하라는데 분해 이렇게 하면 토큰 이 토큰이 또왜 필요하냐 승급을 할때 필요해요 토큰은 그러면은 용병계약에 들어가서 용병카드 를보면게 용병카드 보면은 지금 내가 레벨 맥스잖아 여기서 강화를 하면은 레벨 성장은 못한단 말이야 대신에 뭐 스킬 승급도 있고 이 스킬이 승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등급진화 아까 등급진화 할때 코인을 알코인을 분해했더니 알코인이 하나 나왔잖아요 이 알코인을 가지고도 승급을 할수 있습니다 카드를 하나 더 뽑고 일단 내가 할수 있는 카드는 다 뽑았죠 알카드를 승급하래 요런 식으로 요런 카드 승급할 수 있는 카드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해서 흥급했죠? 별 하나가 더 붙었잖아 피해량이 더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죠 근데 여기서 살짝 아쉬운 게 아나스타샤가 뭔지 몰라 찾기가 어려워 그리고 용병을 보유 효과가 있어요 또 이것도 도감 같은 게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얻으면 또 이렇게 되고 효과가 발동이 되고 <웃음>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음, 그러면 이제 게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보여드릴게요. 일단 쉽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양악을 하도록 할게요. 자, 어느 정도 수, 스토리를 뚫으면은 반복 전투도 생깁니다. 처음에는 할 수는 없지만 금방 뚫기 때문에 금방 뚫어서 반복 전투도 사용하시면 돼요. 이 게임이 좀 다른 게임이랑 다른 턴제인 게 뭐냐면, 봐봐. 오토 끌게요. 여기 보면은 내 기본 공격 범위야. 근데 내가 여기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 이동을 할수 있는 범위도 있어 이게 좀 달라 이게 왜 이동을 할수 있게 해놨냐면은 보면은 스킬 범위가 다 다르거든요? 아잠깐 이게 너무 세가지고 이게 보스가 나왔죠? 내가 여기서 공격 범위가 되지만 일로 이동하면 두 명의 공격 범위가 되잖아 봐봐 만약 여기 있으면 한 명도 없잖아 근데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야 비켜봐 이런식으로 해서 스킬을 쓴다면 여기 바늘 범위도 나왔잖아 이렇게 하면은 또 범위 안에 공격이 되고 이 범위를 또 맞춰야돼 이런식으로 범위가 가능하다는거죠 이렇게 해서 쓰면은 한명인데 이렇게 쓰면은 두명 여기서 이제 턴 정도가 있고요 기본 공격범위를 내가 조금 더 움직여가지고 할수 있다는거지 이렇게 해서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타게임은 가만히 있, 있으면서 내가 스킬 범위를 잡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거는 캐릭터마다 이동 반경이 있기 때문에 그 이동 반경으로 또 조금 전략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게 좀 차별성이 되게 커요 그리고 또 되게 뭔가 많아 뭐 일일 훈련도 있고 이제 컨텐츠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레벨별로 이렇게 5레벨까지 단계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두 번씩 입장할 수 있는 일일 훈련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지하 정제소. 지하 정제소는 뭐 이제 탑 같이 이제 내려 점점 내려가면서 클리어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다른 컨텐츠에요 이렇게 해서 정제소에서 이 아이템을 획득하고 이 획득한 걸로 또 정제소 상점에 들어가 가지고 상점에서 또 아이템을 살 수가 있고 파티는 12챕터를 클리어하면은 얻을 수 있고. 용병단 임무라는 게 있어요. 탐색이라는 게 있는데 이 탐색이 뭐냐 내 캐, 내가 내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서 이쪽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하면서 이제 이 몬스터들을 잡는 거야. 몬스터들을 잡으면은 이제 또 내가 여기를 클리어했어. 그러면 이동을 이쪽으로도 할수 있고 이쪽으로도 할수 있는 거지. 그러니까 내가 돌아다니면서 몬스터들을 잡고 보상 같은 것도 획득을 할수 있는 컨텐츠예요. 점령은 스토리를 20챕터까지 클리하면 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배틀센터 이거 딱 봐도 pvp 느낌이 나죠 하지만 pvp가 아닙니다 자 지원, 차단, 분노, 섬멸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단계별로 있어요 단계별로 9턴 뭐 9단계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른게 뭐냐 방어, 보호, 부활 이거는 안 뚫렸잖아 내가 왜안 뚫렸냐 이키 용병 중한 명을 획득해야지 되는 거야. 보면은 내가 방어를 할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영웅 중한 명을 얻으면은 할수 있다는 거예요. 보면 아나스타세가 있죠. 용병 계약을 할게요. 얘가어 얘지.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계약을 했어. 그래서 이 캐릭터를 얻었어. 그러면 이제 배틀센터에서 테마가 열리는 거야. 이런 식으로 다른 캐릭터를 얻으면 또 내가 할수 있는 게 생기고 그러면서 더할수 있는 거를 내가 직접 또 만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실험체 추적 이거는 좀 음... 보스를 잡는 느낌이야 이것도 단계별로 있고요이런 식으로 아까 지금 여기 보면 성장퀘스트 4단계 클리어가 있잖아 그럼 이거를 내가 클리어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내 캐릭터들을 내 용병들 중에 제일 센 애들로 그러면 할 것도 되게 많아 게임도 되게 재밌어 미션트리비아 이런식으로 보스 나오는 연출도 괜찮고 지뢰, 스킬 이런식으로 보호 이거를 좀더 잘쓰면은 내가 캐릭터를 모아놓은 다음에 힐러 그 서포터한테 이제 범위로 이제 보호막같은 것도 쓸수 있다는거지 자 이런식으로 클리어가 됐습니다 오른쪽에 나와있는 궁극기에요 궁극기 이런식으로 할수 있는게 되게 많아요 아크라비아도 있고 이거 아, 아사라든가뭐 아이사드 도 있고 보상도 다 달라요 얘네마다 자 이렇게 돼있는 게임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게임은 히어로즈 워 카운터 어택이고요 한번쯤 수집형 rpg 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전략적인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쯤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어가지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히어로즈 와카운터어택 한번쯤 플레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